경주시 강동면 다산리에 있습니다. 다산IC 부근에 있습니다. 이쪽에 보이는 도로는 포항 안동안 4차선 도로입니다. 오늘 매매할 땅입니다. 현재 저 앞쪽에 호수가 보이는 낚시터, 상계정 낚시터가 있고 앞쪽에 지방도로가 있습니다. 산면이 도로에 접혀져 있는 땅입니다. 현재 보는 방향이 남량이며 햇볕이 하루 종일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곳은 대구 포항 고속도로입니다. 이 방향이 포항으로 가는 31번 국도입니다. 낚시터 저수지가 아주 잘 보입니다. 다산리 진입도로와 진출도로입니다. 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땅은 현재 거의 평평합니다. 지목인 임야이나 거의 대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땅이 약 1,000평 이상 되므로 아주 큰 펜션이나 커피숍, 여러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앞쪽 도로에도 접해져 있습니다. 강계장낚시터가 아주 잘 보이는 곳입니다. 현재 매매할 땅입니다. 임자이지만 산에 나무가 없습니다. 산에 나무가 없어서 개발 행위가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지방도 쪽을 내려가 보겠습니다. 북어에도 잘 접혀져 있습니다. 밑에 도로입니다. 보강서로 석축을 쌓 사놨습니다. 양쪽으로 도로에 접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방향이 기계로 가는 구도로 입니다. 이 방향은 황안동간 4차선 진입도로 입니다. 이 방향은 포항으로 가는 구도로 입니다. 지방도와 상계정 낚시터가 잘 보이는 곳에서 촬영했습니다. 전망이 상계정 낚시터가 나오기 때문에 전망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펜션이나 카페로 활용하면 아주 좋을 듯 합니다. 특히 낚시 좋아하신 분이 자주 오는 곳입니다. 포항 경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도로보다 약간 높은 지대에 매매할 땅이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입니다. 주소는 경북 경주시 강동면 가산리입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개대상물 종류는 토지입니다. 집목은 임야입니다 임야면적은 3,895제곱미터입니다. 도로는 지적도상 포장된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도로 소유는 국유지입니다. 국어에도 접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와 용적률 100%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본 인면은 계획 관리 지역이며 도로에 잘 접해 있고 국거에도 잘 접해 있으며 소나무 및 기타 나무는 도로변 쪽에 일부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나무가 없는 관계로 개발행위는 가능합니다. 3.3 제곱미터 당 가격은 80만 원입니다. 매매 금액은 9억 4천만 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